Hi everyone welcome to studio 남성 영어 좀 찌그려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참나리꽃을 최화로 그려볼건데요 먼저 오렌지색 주황색 물감으로 밑색을 쭉 칠해줍니다 밝은 부분에서는 연한 색으로 어둠이 깔리는 부분에서는 진한 주황색으로 칠해주면 돼요 전체적인 덩어리가 나오면 다된 겁니다. 너무너무 쉽죠? 그리고 꽃 수술 부분을 칠해줍니다. 슬슬 입질이 오죠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꽃 느낌이 듭니다. 위쪽의 꽃봉오리 부분도 살짝 표현해 줘 보도록 하죠 그리고 줄기도 표현해 줍니다 너무 꽃만 있으면 재미없으니 잎사귀도 하나 정도 그려서 칠해줍니다 꽃 수술의 줄기도 표현해줘야겠죠 밝고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려줍니다 꽃의 안쪽 부분의 디테일을 좀더 살려줘요 꽃의 덩어리가 잘 표현됐으면 거의 완성입니다 모든 물체에서 덩어리감이 중요한 게 덩어리 표현을 잘 해줘야 입체감이 훨씬 더잘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늬 묘사를 해줍니다 앞서 말한대로 밝은 부분에서는 점의 묘사도 밝게 해주면 되고 어두운 부분에서는 점은 어둡게 묘사합니다. 자,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보죠. 제법 그럴듯 하죠? 이제 다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정리해주면 끝입니다. 자, 이쁘게 완성이 됐죠?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